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녹본천을 복원하겠다 라는 공약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댓글 중 대부분은 찬성을 하는 분들의 것이었는데요 아, 너무 좋다 역촌 사는데 걷고 산책할 만한 곳이 없어 답답했는데 아, 좋겠다 작은 천이 하나 있는 동네에 사시나 봐요 우리 동네도 작은 천이 있는데 하나가 생활을 바, 바꾼다, 도시에 살면서 그 만족감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식의 이제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러나 그 댓글 중에는 반대하는 분들의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박주민TV 반대하는 분들의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교통 불편을 걱정하시는 것들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원하려고 생각하는 응암역하고 역촌역 사이 길은 6차선 도로고요. 그 도로의 넓이에 비해서는 교통량이 그리 많진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용역을 한 결과에도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자체를 복원한다고 해서 바로 교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번째는 역촌역과 응암역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통량을 또 그쪽으로 우회시킬 경우에 설사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이 있다더라도 하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번째는 녹본천을 복원하는 방식인데요 녹본천을 복원하더라도 이천 양쪽에 차가 소통하는 도로를 그대로 둘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 댓글의 내용은 가로질러서 대형마트를 가는데 불편함을 겪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애들이 복원하려는 그 대로변에 사시면서 도로 자주 길을 건너가시는 분이 댓글도 달아주셨었는데요 저희가 본 홍보물에는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복원하려고 하는 1.4km 구간에는 400m 간격으로 차량과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불강천에도 많은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는 그것보다 더 예쁘게 다리를 놔서 사람들이 또 차량이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을 통해서 뭐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열심히 들어서 더 불편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복원한 천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날벌레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물이 깨끗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들어가서 놀수 있도록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 빗물과 오수 그러니까 오염된 생활 그 오수를 아예 분리해서 흐르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수는 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빗물 등 맑은 물은 천을 따라서 흐르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물을 흐르도록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부천의 신곡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천안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발도 담그고 하는 모습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비용 문제입니다 건립한 후에 운영을 할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걱정이신데요 사실 지금 불광천도 한강물을 끌어 올려서 흘려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녹골천을 복원하면 은녹골천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수량도 있겠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를 그렇게 물을 좀 끌어 올려서 내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요 이미 불광천 그 시작점까지 물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녹본천 복원하는 것에 상류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추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비용은 들겠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용 대 편익의 비율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이 천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아주셨던 댓글 중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 또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셨던 네 가지 걱정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제대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